이번 영상에서는 활쟁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인 그림자 춤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자 춤꾼은 야성, 사명, 낭만 특성으로 구성된 직업이며, 사냥과 PVP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킬과 패시브가 있어요. 우선 스킬들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추가적인 팁은 나중에 알려드리는 순서로 진행할게요. 낭만의 첫번째 스킬은 칼의 화음이며 적에게 사용하면 마법 피해를 입히고 5초동안 물리방어도와 마법방어도를 15% 감소시키는 디버프를 걸수 있어요. 그리고 불협 화음에 걸려있는 적에게 사용하면 연쇄효과로 인해 지속시간이 50% 증가해요. 칼의 화음에는 계승자 스킬로 불꽃, 돌풍, 지진, 파도가 있으며 불꽃의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3초로 줄어드는 대신에 방어도 감소효과가 30%로 증가하며 돌풍의 경우에는 피해이용이 원거리로 변해요. 그리고 파도의 경우에는 피해이용이 근접으로 변하며 지진은 단일 타겟이 아닌 범위 스킬로 사용이 가능해져요. 카레 화음은 상대방의 방어를 깎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승자의 스킬은 불꽃을 사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매혹의 노래이며 적에게 사용하면 1초동안 속박이 걸리고 28초동안 매혹이라는 디버프가 걸려요. 매혹에 걸린 적들은 아군의 연주 스킬에 의해 다양한 디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pvp에서 아주 유용해요. 매혹의 노래는 계승자의 스킬로 생명과 파도가 있으며 생명은 아군에게 사용하여 심취 상태로 만들어 이로운 연주 효과가 40% 증가하는 기능으로 변경되고 파도는 속박효과가 사라지는 대신 대상이 죽으면 쿨타임이 초기화돼요 경쾌한 행진곡은 자신을 비롯한 주변 공대원들의 이동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스킬이며 매혹에 걸린 적들은 이동속도가 감소하는 디버프가 걸리고 부협파음에 걸린 적들은 공격속도가 감소해요. 또한 패세 탑승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 스킬은 불협화음이며 적에게 사용하면 9초동안 기술 피해율이 30% 감소하는 상태로 만들며 효과가 끝날때 마법 피해를 입혀요. 또한 칼의 화음에 적중된 적에게 불협화음을 사용하면 3초동안 왼손 장비를 해제시킬 수 있어요. 계승자의 스킬로는 불꽃, 번개, 돌풍, 지진이 있으며 번개는 불협화음의 투사체가 빠르게 날아가는 대신에 효과가 감소하고 돌풍은 원거리 피해로 변경되며 지진은 범위 스킬로 변해요. 불꽃을 제외한 세가지 중에 개인적으로 돌풍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스킬은 추격이며 스킬을 사용하면 2초동안 이동속도가 크게 증가해요. 팔쟁이는 거리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찍어두는 것을 추천하는 스킬이에요. 계승자의 스킬로는 불꽃과 파도가 있으며, 불꽃은 이동속도 증가가 130%로 감소하는 대신에 피격시 유지시간이 갱신되고, 파도는 시전중인 연주의 개수에 따라 지속시간이 늘어나요. 팔딜은 연주 스킬을 주로 사용하는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꽃의 경우에는 맞아서 갱신되는 시간이 2초에 불과하여 기본 추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치유의 무곡은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연주 스킬이며, 매혹된 적에게는 지속적인 마법 피해를 입히고, 불협화음에 걸린 적에게는 최대 체력을 10% 감소시키는 디버프를 걸어요. 그리고 활들은 PVP에서 연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냥을 하다가 체력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치유의 돌림노래는 우호적인 대상에게 사용하면, 음표가 날아가서 체력을 채워주는 스킬이며, 대상에게 도달하면 주변에 퍼져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계승자의 스킬로는 파도와 바위가 있으며, 파도는 체력이 아닌 활력을 채워주는 기능으로 변하게 되며, 바위는 적에게 사용하여 8초동안 매혹상태로 만들어요. 세력전쟁에서 할딜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적에게 치유의 돌린 노래 바위를 사용하는 것이며, 매혹은 자체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힐러들이 아군에게 연주를 통하여 버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에게는 디버프가 생겨나요. 그리고 돌린 노래 대지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으로 퍼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때 광역으로 디버프를 걸어서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요. 현인의 C스킬을 사용하면 운율 스택이 이만큼 쌓이게 되며 스택당 치명타 피해량이 2%씩 증가하고 낭만의 스킬 쿨타임이 0.4초씩 감소해요. 그리고 운율 스택은 최대 15까지 쌓을 수 있고 최대 스택에 도달하면 연속하는 운율 버프가 생겨서 20초동안 치명타 피해율이 30% 증가하며 낭만 특성의 기술 재사용 대기시간이 6초 감소해요. 운율 스택은 현인의 실을 제외한 연주 스킬을 사용해도 쌓이게 되며, 지속되는 운율 버프가 있는 상태에서 현인의 실을 비롯한 연주 스킬을 사용하면 유지시간이 갱신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대지의 찬가는 물리방어도와 마법 방어도를 증가시켜주는 연주 스킬이며, 매혹된 적에게는 방어도가 50% 감소하는 디버프를 생성시키고, 불협화음에 걸린 적에게는 물리방어도 무시와 마법 저항도 무시를 10% 감소시켜요. 나팔소리는 PVP에서만 효과가 있는 스킬이며 사용하면 전방 15m에 있는 적이 자신을 대상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스킬을 활용하는 방법은 단일 타겟 스킬이 많은 적과 1대1에서 사용하면 공격을 할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팔들끼리 1대1 상황에서 사용하면 유용해요. 계승자의 스킬로는 생명과 안개가 있으며 생명은 범인의 아군에게 걸려있는 약화를 제거하고 안개는 아군에게 사용하여 상대방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게 만들어요. 기본 나팔소리를 제외한 것들은 힐러가 사용하는 특성에 가깝기 때문에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활기찬 광시곡은 기술 피해율과 공격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연주 스킬이며 매혹에 걸린 적에게는 기술 피해율이 20% 감소하고 불협화음에 걸린 적에게는 공격 성공률이 10% 감소하는 디버프를 생성시켜요. 구원의 노래는 일정 영역에 있는 아군에게 공격속도와 이동속도를 크게 증가시켜주는 버프를 걸어주는 스킬이며, 지속시간이 30초로 길기 때문에 4명의 인원이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 무한으로 유지가 가능해져요. 낭만 스킬은 직접적인 공격 스킬이 없는 편이지만, 패시브에 순간적으로 딜량을 증가시켜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딜러들이 낭만을 사용해요. 첫번째 패시브는 정확한 화음이며 공명과 불협화음이 항상 적중하게 돼요. 공명과 불협화음은 대상의 방어도를 깎을 수 있고 방패를 내리게 만들어서 딜을 극대화할 때사용하므로 유용한 패시브라고 생각해요. 연주시간 증가 패시브는 연주 스킬의 지속시간을 15초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딱히 쓸모는 없다고 생각해요. 낭만에서 가장 중요한 패시브인 신명은 치명타 공격에 성공하면 5초동안 유지되는 버프가 생겨나며 치명타율이 30% 증가해요. 집중의 선율은 현인의 시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지속되는 운율에 대한 패시브이며 PVP에서 스택을 유지하면서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힘들어요. 시전 집중과 연주의 대가는 연주 스킬의 지속시간 및 범위를 증가시켜주는 패시브이며 팔쟁이에겐 딱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명의 패시브를 찍기 위해서 낭만의 최소 5개의 스킬을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칼의 화음, 불협화음, 치유의 돌림 노래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용하면 돼요. 낭만 스킬을 섞어서 콤보를 넣는 방법으로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조준사격과 이동사격을 활성화하여 원거리에서 발묶음을 시전하고 저격을 사용해서 넘어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넘어진 대상에게 칼의 화음과 불협화음을 사용하여 방어도와 방패를 내리게 만든 다음 폭탄 화살을 이용하여 침묵을 걸어주고 빛빛빛중 콤보를 사용하면 돼요.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느리게 사용했지만 실전에서는 낭만 스킬의 디버프가 있는 시간안에 나머지 콤보를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번에는 사냥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당 방법은 일반적인 몬스터를 사냥할 때 활용하기보단 동부의 정의 몬스터를 잡을 때 길이 약간 부족한 유저에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의 핵심은 사명과 낭만의 6개의 스킬을 투자하여 살기와 운율 피시브를 활용한 한방 딜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방무 세팅보단 치피 세팅에 유리해요. 꼭 찍어야 하는 스킬은 사명의 은신과 낭만의 현인의 시이며 본격적으로 사냥에 들어가기 전에 현인의 시를 사용하여 운율 스택을 쌓아주세요. 운율 스택이 다 쌓였다면 폭탄 화살 불꽃과 화살 소나기 안개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잡아주시고 주의해야 할 점은 몬스터의 무리와 2 5 m 거리에서 스킬을 사용해야 야성의 정밀한 사격 패시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몬스터 무리를 잡았으면 바로 현인의 실을 사용하여 지속되는 운율의 시간을 갱신해주시고 은신을 사용하여 살기 스택을 쌓아주세요. 살기 스택이 쌓였으면 현인의 실을 한번더 시전하고 조준사격을 활성화한 상태로 저격을 사용한 후 빛의 화살을 세번 쏘면 돼요. 그리고 몬스터를 잡았으면 조준사격을 다시 사용하여 쿨타임이 빨리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저격의 콤보에만 살기 스택을 쌓는 이유는 폭탄 화살의 콤보보다 딜량이 많이 약하기 때문이며 영상에서 보는 방식으로 사냥을 진행하면 소비 활력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사냥을 할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활쟁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림자 춤꾼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아키에이지에는 정해진 직업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 특성을 섞어서 사용해봤을 때, 그림자 춤꾼이 활용도가 높은 직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